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장품 알려주는 공대남자 화공남 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세수를 맨소레담 이 클렌징폼으로 세수를 하고 왔어요 거품형 이고요 저는 사나서 이거 계속 쓰고 있지만 다쓴 이후에는 튜브 형식으로 다시 돌아갈 예정이에요 이 제품은 기존 맨소레담이 약간 자극적이다 싶으신 분들은 이 거품형 을 이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는 세안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각질관리 더하기 그 다음에 수분 충전하는 법에 대해서 해볼게요 일단 제 피부가 요즘 좀 각질이 좀 쌓인 것 같아서 세안을 했고요 세안은 그냥 그 보여드린 클렌징 폼으로만 했어요 저는 오늘 뭐 특별히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는 제가 각질관리 코 주변에 보면 뭐가 이렇게 화이트 헤드 같은 것도 신경 쓰이고 해서 일단 스트라이덱스 패드로 한번 닦아낼 거예요. 이걸로 이렇게 닦아낼 거예요 스트라이덱스 패드 같은 경우는 바 성분이 있어서, 어 우리의 피부는 이제 수분이 있고 겉에 기름, 유분막으로 쌓여있죠. 그래서 피부를 보호하면서 보습도 해주는데, 어 이러한 바한, 바하 성분은 기름, 유성 성분을 통과하여서 피지라던가 불필요한 각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드름균이라던가 그런 노폐물을 배출하게끔 약간 녹여서 뚫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바하 0.5% 함유된 패드이고요 올리브영에서 지금 세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저께 갔다 왔거든요 이 패드가 50매 대용량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파는 패드가 8,000원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일 때 올리브영 가서 구입하시면 이제 닦는 토너 뭐 그거 쓰시는 분들은 이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저같은 경우는 건성이지만 이렇게 각질관리를 할 때는 바하패드를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문질러주고 이렇게 코 옆에 라던가 코 주변 같은 경우는 건성피부더라도 이 T자 부분은 다들 약간 거의 유분이 많은 부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지성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두피 같은 경우가 약간 기름이 져서 이 주변이라던가 여기 이런데도 닦아요 이렇게 오히려 저는 언제 닦으면 이렇게 요런데 기 주변 혹은 저 여기 귀 있죠 여기 라인 여기도 닦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해서 턱까지 이 주변을 닦을 때 오히려 더 되게 뭔가 솜에 더 들어온 노폐물이 묻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닦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토너로 가벼운 토너로 그냥 정리만 해 줄게요 그냥 제가 쓰는 이거 방콜에서 나온 물 같은 토너거든요 그냥 이거 쓸거예요 그냥 이거 써서 그냥 피부결 정리하듯이 한 번만 정리하고 뭐할 거냐면 팩할거예요 제가 정말 많이 소개시켜 드리기도 하고 많이 나왔죠 슈렉팩 씻어내는 워시오프팩인데 하는 법도 제가 따로 영상으로 올렸어요 그냥 제가 스스로 칭하기를 원핑컷 투스텝이라고 제가 지었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을 이렇게 한 손으로 덜어서 처음에는 한 손으로 이렇게 발라요 왜냐하면 그냥 저 같은 경우 두 손으로 바르게 되면 너무 뭐랄까 많이 잡아먹는 것 같아서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한 손으로 어떻게 보면 이 한손이 약간 좀 브러쉬 면적 수준이죠. 팩 브러쉬 수준. 그래서 하나가지고 밀착력 있게 약간 힘을 주어서 피부에 밀착시켜요. 팩을. 그죠? 밀착시켜요. 왜 밀착시키냐면 이렇게 약간 힘을 주어서 밀착시켜서 피부에 불필요한 각질이라던가 화이트헤드라던가 떨어져 나가지 못한 그런 각질들이 이 팩이랑 붙는 것을 이제 고려한거죠. 그래서 이렇게 첫번째 단계는 피부와의 면적 을 팩과 최대한 밀착시키는 단계 그래서 약간 힘을 주어서 약간 도톰하게 얹는다는 느낌보다는 이 팩이 피부 전면적에 빠짐없이 꼼꼼히 밀착시켜준다는 느낌으로 발라요 이건 따로 제가 영상도 따로 올렸어요 한 1분짜리? 어. 아. 다시 초점 잡았어요 이렇게 발랐죠? 이러면은 1단계예요 1단계고 수레팩도 나름 효과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피부 진정이라던가 살균작용도 뭐 살균, 살균 작용도 있을 거고 뭐 여드름 효과 있고 뭐 진정작용도 있을 거고 그러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번에 그거를 노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단계는 약간 불필요한 각질과 뭔가 노폐물 관리라면 두 번째로는 이팩 자체 원래 성분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얹어줘요. 이번에는 얹어준다는 느낌으로 발라요. 얹어준다는 느낌으로. 생각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팩을 이런 워시프 팩을 할때 되게 조금 사용하는 거 아세요? <웃음> 되게 효과를 보기에는 미미할 정도로 진짜 얕게 바른 사람도 있어요. 하나 많아요, 솔직히 말하는 거 약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도톰하게 도톰하게 발라서 그 원하는 효과가 적절하게 나올 때까지.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각질이 신경 쓰이거나. 부어 올른다던가 진정이 필요한 부위에는 특별히 더 도톰하게 올려주는 거죠. 머리에 이거 빨간 거는 그냥 제 머리카락 나와 내려오지 말라고 그냥 한 거예요. 전 이게 편하더라고요. 그냥 머리띠 뭐 사용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게 더 편하려나? 머리가 내려오네. 이렇게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흔적이 있고 있는 부분이 여기 부분하고 코 주변이 약간 좀 지금 거슬려가지고 각질이 막 뜨더라고요. 여기, 요 주변이. 그래서 더 발랐거든요. 지금 한번 더, 그래서 한번더 얹어서 바를 거예요. 오늘 아침에 약간 떴던 비 네. 이렇게 한 다음에 20분. 아니면 15분 후에 씻어줍니다. 씻어주고, 그 다음 스킨 다, 스킨케어 단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상태에서 20분 후에 마르고, 씻어내고, 옷 거예요. 알겠죠? 네. 그리고 제가 팩을 20분 후에 딱 씻고 왔어요. 씻을 때 약간 팁이라고 하면, 세수를 하게 되면은 이제 한번 헹궈내죠 한번 해고 나서 그 다음에 두번째 세번째 할때 저는 일부러 약간 거품해서 세수하듯이 더 이렇게 문질러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헹궈내고 그 다음에 또 두번째로 어프할 때 이렇게 하고 나서 또한번 정도 더 문질러요 그 나서 어프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걸씻어서 내요 그렇게 하면 저 지금 각질 되게 음, 없어진 거가 느껴지거든요. 그 다음으로는, 어, 그냥, 이제, 다시, 토너를 바를 건데, 토너는 사실 솔직히 그냥 손에 잡히는 거 써요. 저는 손에 잡히는 거 쓰고, 아니면 그냥, 잘 맞으니까, 굳이 뭘, 특별해서 쓰진 않고, 다들 그냥, 피부에, 그냥, 가볍고 본인 피부에 맞는 피부에 맞게 쓰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과 동일한 토너를 한번더 바르고 바르고 그 다음에 저녁이니까 또 건조하기도 하고 해서 히알루론산 토너 이것도 제가 소개해 드렸을 거예요 사이닉에서 나온 거네사이닉에서 나온 건데 이게 음, 이즈앤트리? 거기 토너도 괜찮아요. 거기 히알루론산 토너도. 그래서 히알루론산 성분이 강요, 함유된 이 토너를 쓰고요. 아이, 저좀 나갔네. 히알루론산 토너를 쓰고요. 그리고 아 히알루론산 나올 때 제가 잠깐 얘기드릴게요. 히알루론산 원액 쓰셔가지고 뭐, 뭐 피부에 바르신다는 분 있는데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피부에 히알루론산 원액 바르면 피부 더 건조해 지고안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원액을 피부에 바른다던가 아니면 화장품에 섞어 쓰실 때도 굉장히 주의해서 사용해 주셔야 되고 원액 자체를 피부에 바르시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발랐다고 해도 본인은 보습을 위해서 아니면 발랐겠지만 더 마이너스로 건조해집니다 피부 건조해 지고 수분 충전되지 않아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더 자세한 건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으면 더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오늘 팩을 하고 좀더 수건 충전을 하고 유분기를 좀 영양 공급을 하고 싶어서 그 다음에 에뛰드에서 샀었죠 제가 유일하게 정말 제 인생 통털어서 로션이라는 걸쓴게 별로 없는데 그중에 하나 제품인 에뛰드 하우스에서 나온 이 수분 가득 에멀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로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션을 발게요 로션을 받습니다. 이 제품은 에뛰드 하우스에서 스테디셀러이면서 피도 좋아요. 괜히 스테디셀러가 아니에요. 이게 에뛰드하우스에서 굉장히 그 초반에 나온 라인인데 그리고 향도 잘 뽑고 성분 솔직히 말해요. 콜라겐이 아무리 얇게 나온다고 해도 피부에 흡피를 뚫고 진피까지 흡수가 되긴 어려워요. 다만 콜라겐이 들어 그럼에도 바른데왜 탱탱해지고? 효과가 나는 것 같다라고 느끼신다면, 이 콜라겐 자체가 피부의 수분이라던가 이런 탱탱함을 표피에서 굉장히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표피에서이 콜라겐 성분이 뭔가 수분을 가져주, 잡아주고 해서 탱탱한 느낌이 날 뿐이지 그게 무슨 진피로 들어가서 무슨 효과를 봤다던가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수분을 뭐 충분히 잡아주기 때문에 그게 일시적으로 피부가 탱탱해져서 일시적으로 주름이 없어져 보인다는 등 그런 효과가 있을 뿐이지 이걸 써서 만약에 뭐 표피를 뚫고 진피까지 뭐 어떻게 돼서 막 피부 탄력이 엄청나게 좋아졌다라는 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 다음으로 이제 로션을 발랐고 그다음에 저는 약간 좀 영양감을 주기 위해서 오늘은 엄마들이 좋아하는 것쓸 거예요. 뭐냐면 설화수. 그래서 나온 탄력 크림을 쓸 건데 제가 사실 20대 초반에는 유튜버도 하기 전이었고 했었죠. 근데 저희 엄마가 설화수를 써요. 근데 그게 되게 좋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20대 중반서부터 는 사실 설화수를 썼었어요. 설화수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했었고 다만 한의 약간 그런 냄새잖아요. 예, 네. 이거 싫어하신분들도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저는 괜찮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에는 설화수를 잘 쓰진 않지만 또 이만한 게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엄마들이 괜히 쓰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엄마가 샀길래 저 샘플 하나 가져와서 이거 한 며칠 바르려고요. 그래서 이거 바를 거예요. 이거를 왜 제가 정말 여러 골키 제품을 써봤거든요. 수분크림은. 설화수 탄력크림이 수분을 뭐하냐, 이렇게 뭐 잡아준다 수분을 충분히 준다 라는 느낌은 확실히 아니에요 확실히 아닌데 피부가 푸석하거나 건조한 피부인데 푸석해 보이거나 뭐 겨울에 약간 바람을 많이 받아서 지쳐 보인다던가 피부가 그럴 때 쓰면 확실히 좋은 크림이에요 확실히 엄마들이 쓰는 거는 어 약간 유분기가 많죠 유분기가 많은 게 사실이에요 유분기가 많은데 이 설화소 탄력크림 같은 경우는 아,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 오묘하게 유분 조절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끈적거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미끈거리기는 하는데 그게 또 과하게 미끈거리진 않으면서 또 유수분 밸런스가 또잘 맞아요 이 크림이 크림이 잘 맞아요 저는 그래서 되게 진짜 20대 중반때는 진짜 이 라인부터 시작해서 자음생크림 그 다음에 그 위에 무슨 뭐 푸, 크림 있는데 해서 다 써봤거든요 진설라인 맞아 진설라인까지 다 써봤어요 근데 그 위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음생크림은 약간 텍스처가 특이하긴 해요 약간 쫀득쫀득하면서 유분기가 있으면서 예, 하고 그 위에 진설크림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생크림같이 생겨가지고 밤처럼 느낀거긴 한데 아 글쎄요 저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나와서 처음부터 베스트셀러를 계속 달렸더니 탄력크림 이상으로는 솔직히 돈이 약간 좀예 물론 타, 탄력크림 자체도 비싸긴 하지만 이 위로는 솔직히 예 그만한 가치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바를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은 각질 제거를 하는데 있어서 홈 클렌징으로 먼저 꼼꼼하게 세안을 했고요. 저는 이제 그거. 아크네스 그냥 이것만 썼어요. 왜냐면 오늘 그냥 어, 자외선 차단제 정도만 발랐거든요. 그래서 하고 나서 네, 바하 토너로, 토너가 아니라 바하 패드인 스트라이덱스 패드로 닦았고요. 그 다음에 슈렉 패드로. 추액팩으로 했어요 추액팩으로 하고 그 다음으로 네, 똑같이 쓰는 토너로 피부결 정리해줬고요 그 다음에 히알루론산 토너를 썼어요 히알루론산 토너를 쓴 거는 토너이지만 제 생각에는 히알루론산 에센스 정도급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히알루론산 토너 지만 에센스 같은 그런 걸 썼고요 그 다음으로는 어 맞어 제가 유일하게 쓴다고 했던 에뛰드하우스에서 로션! 로션 썼고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정말 유수분 밸런스와 후석걸린과 영양크림의 대표주자라고 거의 어머니들한테 인기가 많은 설화수로 해서 딱 7개 클렌징부터 7개 제품을 썼네요 일곱 개 제품을 썼어요 이렇게 해서 예, 수분 관리는 이제 약간 지쳐지면, 지쳐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집중적으로 케어하지 않았고요. 만약에 수분 케어를 원하신다면 여기서 제가 이제 팩단계를, 마스크 팩단계를 추가시키고 거기에 더, 곁들여서 랩핑 방법을 쓴다던가 했겠죠. 하지만 오늘은 각질제거하고 적당한 수분 공급과 유분막을 씌워주어서 약간의 영양 공급하면서 다음날 일어났을 때 어, 푸석검이 약간 사라질 수 있는 그러한 스킨케어 루틴을 썼어요. 그래서 만약에 2 단계까지도 내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저는 오일을 역시 더 발라요 그 이후에는. 그래서 뭐 보면은 뭐 오일 이것저것 많거든요. 저도 요 쿠팡에서 샀었는데 어린애들도 쓴다는 이뭐 피올란 이런 오일도 있고 뭐 아르간 오일도 있고 뭐 로즈 오일도 있고 이것저것 이제 그에 맞춰서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 그렇게 건조하거나 느껴지지 않아요 지금 약간 유분지긴 하는데 시간 지나면 예딱 괜찮을 정도라서 여기서 멈출 거예요 그래서 아침 영상을 찍고 저녁 영상을 찍을 때까지 약간의 기간이 있었지만 이게 저의 저녁 루틴이고요 만약에 제가 뭐 과한 메이크업이라던가 약간의 색조를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클렌징 오일을 쓰고 클렌징 폼을 하는 단계가 더 추가적으로 됐겠죠.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각질 정리와 유분 반짝이는 내 얼굴 갖기 이 정도로 이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푸석한 피부 어떻게 관리할까 이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수분 공급을 하는 거는 다른데 다시 이제 기회가 있을 때 제가 실제로 하면서 다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파록 하겠습니다. 좋으셨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녕!